아, 나좀 쉽게 낼게. 난 방대잖아. 네, 밝았어. 넘어졌어. 네, 저희가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몸으로 말해요를 할 거예요. 몸으로 말해요를 해서... 어... 이거는... 동해미 이거 1분 7초 안에 맞추는 1분 7초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시작~ 기린이~ 기린과 코끼리가? 호랑이를 만나서 싸우다가 사자를 <웃음> 사자한테 도망가다가 악어가 꽉 <웃음> 아, 눈을 눈을, 눈을 잡아먹고 아아발 뺐다. 아, 어? 눈에 가시가? 아니야. 눈을 밟았어. 어. 아! 너 맞았어. 다길이 고끼리가? 사자를 만나서 도망가달라 <웃음> 악어한테 눈을 밟았어 넘어졌어 아! 아, 오케이 1분 <웃음> 3초 야 그래도 잘못네 기린감 끼는 사자를 서 <웃음> 예. 악어의 눈을 밟고 음. <웃음> <웃음> 됐어? <웃음> 이거 못할거 같은데? 송사리! 물고기가 물고기를 먹었다가 목에 가시가 막혀 물을 먹고 주스를 먹고 약을 먹었다! 아! 콜라를 먹었다! 이거 비슷하지 않았어? 네, 넘어갔어요. 알겠어. 아 이게 마시러 가서가 표현이 힘드네. 오늘 <웃음> 마시러 가서 플라네 가셨다고 없습니다. 사자를 봐. 여기 사자다. 사자를 안고? 자. 사자와 친구를 아. 해서 어? 사자를 보고 반가워서 안았다. 잡, 잡아먹힌 거야? 어디 갔어? 카페 갔어? 뭘 먹으러 갔어? 츄러스! 아이스크림! 핫도그! 샌드위치! 미트볼! 팝콘! 뭘까? 저기 하나씩 먹는 거 길다란 데 하나씩 먹는 거? 길다란 데 하나씩 먹는 거 콜팝! 마늘빵! 바게트! 이게 어렵구나 사자밥! 닭고기! 하지 말자! 어, <웃음> 뭐야? 말하자 뭐 이제 김밥천국을 그 가서 김볶이를먹으 김밥 초... <웃음> 김밥천국이! <웃음> <웃음> <웃음>